반갑습니다 성공학도 여러분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안경도 안 쓰고 있죠 왜 안경을 안 쓰고 있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신박한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 신박한 물건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명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어, 정말 놀라운 이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짜잔! 이 그림을 보시면 은 헤드밴드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한 2015, 년도 정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웨어러블 기기라고 아십니까? 웨어 입다 뭘 입습니까? 바로 이 기기를 입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제품이 어떤 기기냐면 은0 2000, 2000, 나0 0 0 2000, 2000, 2 0나0 2000, 2000, 2000, 2 0 0나 2000, 2000, 2000, 2000, 2가가0 2000, 2000, 2 0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호흡에 대한 것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이 기기에서 취합해서 우리가 명상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바로 이 기기의 이름은 뮤즈2라고 합니다 이 기기는 뮤즈1 뮤즈1이 2015년도에 나왔고요 이 기기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기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에 착용하는 헤드밴드처럼 어, 생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 귀에 걸고 어, 제가 한번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기기는 어, 이렇게 귀에 걸고 착용을 합니다. 아주 간편해요. 제가 이 기기에서 또 놀랐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뇌파를 측정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 이상한 기기들 있잖아요. 머리에 막 줄을 주렁주렁 달고 막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또이 뇌파를 잘 어, 센싱하기 위해서 이 센서와 머리 사이에 그 젤들까지도 막 바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완전히 떡지거든요 그 뇌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 안쪽에 보이는 이 금색의 센서들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금색의 센서들을 통해서 뇌파를 측정하고 심박수도 측정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고, 귀 뒤에 닿는 이 고무 러버 이 러버를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까지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또 파악을 하면 우리의 호흡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놀랍고 신박한 기계입니다 제가 이 기계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은 제가 뇌파를 좀 측정하고 싶어서 뇌, 뇌파 측정하는 그런 기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파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 기기가 우리가 명상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기에 우리 핸드폰에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뮤즈라는 앱이 있어요. 이 뮤즈라는 앱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즈라는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명상 화면 있죠? 이 명상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았냐면 우리 뇌파의 종류가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감마파 이렇게 쭉쭉쭉쭉 뭐잘 모르겠잖아요 이름도 생소하고 그 이런 뇌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명상의 상태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각 뇌파의 어떤 종류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뇌파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어 명상이 가장 잘 들어가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뮤즈 어이 회사에서는 이 뮤즈 앱을 통해서 어 3단계로 나눴어요 어 액티브 상태 가장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는 우리의 어떤 심박수나 이런 몸의 움직임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뉴트럴, 뉴트럴 상태는 중립의 상태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칸 상태, 진정된 상태, 마음이 고유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명상의 상태를 알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 제 4파를 측정을 해서 어, 명상의 상태를 알아본 겁니다 어, 명상이 잘 됐을 때 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은새 그림이 보이십니까? 파란색이 보이세요? 밑에 이 파란색이 뭐냐면 뇌파가 아주 진정된 상태 명상이 아주 깊이 들어간 고유하고 성공한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새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상을 하고 있을 때이새 소리가 나타나게 돼요 짹짹짹짹 새 소리가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 실제로 명상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박하고 좀 재밌죠 어, 실제로 명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기기를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어, 전원 버튼 여기 보이시죠 이 네. 전원 버튼을 어,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불이 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할때 되게 간편해요. 머리에 헤드셋처럼 밴드처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귀 뒤에 살짝만 여기 보시면 귀 뒤에 이렇게 밀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다른 메뉴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뇌파를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로 어, 세션 시작을 들어가면 돼요. 기본은 제가 5분으로 맞춰놨고요. 어,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음, 여기 보면 지금 이제요 나온 메시지는 블루투스를 켜라라는 겁니다 어, 이 기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켜게 되면 은 지금 제가 다시 헤드셋을 벗었는데 요 빨간색 요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게 어, 뭐냐 빛이 보이시죠 요 녀석이 제 심박수까지도 어,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센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 보시면은 여기 금색의 센서들이 어, 우리 뇌파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 머리에서 발생하는 이 정기적인 신호를 이 금색의 어, 이 센서들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정기적인 신호의 단위는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예, 마이크로 밀리 볼트 어, 단위로 어,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앞에 보시는 이세 개의 센서들은 어, 정면에 우리 이마에 어, 이 정기적 신호를 감지를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은 어, 이운뇌 그리고 잔해의 전기적 신호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드릴 게 굉장히 어 많은데 일단 제가 명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을 한 다음에는 살짝 요거를 줄여주면 됩니다 이게 여기 부분이 늘어나고 어 줄어드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보이시죠 요거를 제가 뺄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쭉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좀좋아주면서 자신의 이마와 여기 귀의 사이즈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5분으로 명상 길이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어떤 우리가 환경에서 명상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한번 선택해볼까요? 시티 시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이제 소음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 엑서사이즈 부분은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어그 과정들을 이제 거쳐간 모습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호흡이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때 우리한테 이러한 신호를 하게 되고 명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라 그런 가이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여기 스타트 세션 나와 있는데 스타트 세션을 어 누르게 되면 바로 명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칼리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조종하는 거예요. 머리에 맞게 어, 이게 착용이 되어서 모든 센서가 정상적으로 감지되고 있는지 어, 신호들을 정상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는지 어,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 보면 검은색이랑 파란색, 녹색은 됐는데 밑에 보면 빨간색 이 빨간색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빨간색 신호가 어디냐면 이 귀에 어, 닿는 신호입니다. 위에 닿는 신호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호에 지금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is calibration, find a comfortable position and close your eyes. Take a deep breath. Muse is now listening to your brain signals. Relax and let your mind flow naturally. No need to do anything. Think of this calibration as a time to just be. When you're ready, close your eyes Find a comfortable position and allow your back to be straight. Take a moment to notice that you are breathing. 어, 바로 한번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예. 아래쪽에 이제 살펴보시면 어, 조금 더 가까이 나와볼게요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어, 새그림도 있고 그리고 별표시 다이아몬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새그림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 명상을 일정시간 이상 어, 깊게 어, 유지를 하게 되었을 때이 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제가 액티브된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동안 머물렀고 그리고 중립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고 그리고 고유한 상태, 명상의 상태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를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할 때 나오는 뇌파를 바로 측정한다고 한다 어,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기기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은 칼리브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통 어, 보통 상태의 뇌파의 상태를 먼저 측정을 한다는 거죠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보통 상태의 뇌파를 기준으로 해서 어, 명상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 상대적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 명상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정기적 신호를 좀 세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의 경,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 명상의 상태에 깊게 들어갔을 때도 정기적 신호를 세게 내보내고 있으니까 명상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라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치를 갖고 일정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하지만 이 기기는 어, 사람마다 각각의 뇌파의 상태 기준점을 먼저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인 이 뇌파, 이 정기적 신호를 어,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어, 다른 사람이 이 기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 명상을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 측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 좀 매력적이고 이 기기를 만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다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단순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뇌파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어,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가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도 판단을 해가지고 이 명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부, 부분이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뮤즈트라는 이 웨어러블 어, 명상 어, 뇌파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어,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즉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런 어, 기기들이 어, 몇 데시벨인지 어, 그 수치들을 직접 얻을 수가 있고요 어, 그 수치들은 이 뮤즈 회사에서 제공하는 앱이 아니라 어, 별도의 앱을 구입해서 어, 우리가 사용을 어, 하면서 음, 측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기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어, 실시간으로 내가 명상을 잘 하고 있는지 안,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 소리가 나면서 아 내가 명상 상태에 제대로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명상을 할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시간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명상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집중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뇌파를 측정하는 부분 어, 마인드 어, 메디테이션만 했지만 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어, 화면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각각의 메뉴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바디 메디테이션 그리고 이 브레스 호흡 메디테이션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이드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말 그대로 명상을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메디테이션을 우리가 하면서 가이드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이 센서들을 통해서 명상을 잘 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가이드 메디테이션도 무려 한 300개 정도가 있고요. 저도 이그 기기를 구입을 하면서 번들로 같은 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약한 40달러 정도?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기를 199달러, 이 기기만은 199달러고요. 뮤즈2, 그리고 요게한 35달러 정도 됩니다. 요것도꼭 사라고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권하고 있더라고요 외국 유튜버.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최초로 이 명상에 대해서 이 명상 기기 이 기기를 직접 명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기 리뷰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딱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뇌파 부분에만 리뷰를 하더라고요. 명상의 부분에 리뷰한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딱딱한 부분이 이. 기를 기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케이스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요. 그래서 이걸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그 유튜버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느냐 봤더니만 이게 좀 되게 약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좀 어떤 충격에 좀 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센서들이 이 머리띠만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체 어, 각각의 신호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명상이 어떤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어,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내가 명상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안 되고 있는지를 아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앞으로 명상의 각각의 단계들 우리 명상 실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 기술에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